제가 지금 쌩얼이라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찍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운전해가지고, 강릉에 가고 있는데, 요즘에 아빠가 너무 무기력해하고, 좀 우울해가지고, 오빠랑 같이 아빠 깜짝 파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부산에서 케이크를 제작해가지고, 지금 픽업해서, 꽃이랑 이런 것도 다 부산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가가지고 오빠랑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빠를 몰래 불러내서 저희는 이제 숨어있는 거죠. 제가 강릉에 간다는 말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제가 오늘 부산이라고 했거든요. 생각한 대로 될지가 지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빨리 도착해서 오빠랑 같이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기를 파이팅 짜잔 어 유하 <웃음> 뭐야 이거 컨셉이야? 음. <웃음> 이러고 <웃음> 있나 <웃음> 여기 이 테이블에다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촛불길 짜자자자자놓고딱 여기다가 테이블을 둔 다음에 여기 TV 화면에 영상이 나오게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음, 오케이. 짜잔 오빠 여자친구가 준 카네이션 헐왜 저래 진짜 뭐 꺾였어 떨어졌어 선 넘네 왜 뜯어 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진짜 아 내가 뜯은 게아니야 떨어진 거야 굉장히. 지가 스스로 도마뱀 마냥 머리를 잘랐다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면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이대로 이렇게 꽂는 거야 어때 감쪽같지 반면 저는 떨어졌다 A 급이지 화장을 얼른 후딱 해주겠습니다 밥을 그러면은 이따가 어떻게 먹어봐 전화해볼까 일단은? 저... 뭐하냐고만 해봐 아빠한테 아빠를 유인해야돼 딱. 눈썹만 있으니까 이상하다 헉? 으, 너무 어두운데? 이로턱 부분에만 그럼 해줄게요 좋은데 어떡해 어디... 뭐예요? 밥먹었어 지금. 어. 밥 먹었다고요? 어. 밥을 먹었다고? 나 집에 뭐, 뭐야, 옴... 알았어, 형은 일단. 원래 내 얘기하려고 했지. 아니, 왜 내가 나, 이 얘기를. 나 아, 어떻게 하던데, 그럼. 아니, 내말 들어봐? 어, 아, 그럼 사전으로 얘기를 해주고. 아니야, 나. 그게 아니라 오빠가, 오빠가 사고 쳤다고 하고. 아버지, 지금 집인데 좀 급하게 와달라고 하고. 사고, 사고, 사고 쳤는데 뭔지도 모르고 뒷골 잡고, 뒷목 잡으시면 어떡해? 나 왔다는 거를 모르잖아. 응. 음. 그니까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 지금 집에 좀 빨리 와달라고, 급하다고. 아, 지금 논이 저기... 본데 그니까. 그니까 러 오빠 지금 사고 쳤다고, 그냥 해. 뭔 사고? 그냥 유리깼다 해. <웃음> 아, 와가지고 뭐 설명할 테니까 제발 지금 빨리 와달라고. 아, 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아니, 할 건데. 혼나도 어차피 왔을 때, 데... 아니 뭐, 혼난게 아니라 할 건데 티 난다고. 뭐가 티나? 나와 오는 거를 아빠는 꿈에도 모르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 쿠션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고. 아, 아유 좋아다. 아좀 나도 물한 잔만. 어 피치로 줄까 무지로 줄까? 어 피치. 이거 내돈내 상담. <웃음> 짜잔. 쿠팡에서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웃음> 광고 아님. 야, 그렇게 맛있지. 하고 스마트 TV 그거 연동이 되거든, 이게? 음. 그래서 딱 왔을 때 핸드폰으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트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를 딱 틀면서 아빠가 이게 초, 내가 초다 가져왔거든? 촛불길 할 초? 음. 이렇게 초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 테이블 위에다 케이크랑 저거 꽃 얹어 놓고, 어? 저거 TV 하면 이제 보라고 해가지고, 우리, 우리는, 우린, 우린 숨어 있는 거야. 여기 숨어 있자, 우리 저 뒤에. 근데 도둑인 줄 알고 못두 갖고 면 어떡해? 오빠랑 대화하기 싫다. 오, 이거 팔레트 너무 예뻐. 이거 페리페라 이번에 나온 팔레트거든요? 이건데 엄청 예뻐요. 여기서 이거 중간 거 썼는데 얘가 오렌지빛 노는 브라운인데 눈에 한 겹만 얹어도 너무 예쁜데? 이거 하고 빨리 영상 만들어야 돼. 예쁘다, 이거 한 겹만 얹어도 될것 같아.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슬림 쇼콜라 봉봉, 봉봉 S. 이걸로 그냥 눈꼬리. 눈꼬리만 이렇게만 그려줄게요. 어퓨 본투비 아이펜슬 웰던 well 요거를 쓸 거거든요. 요게 진짜 미쳤어요. 이 애교살에다가 그려주면 진짜 예뻐요. 원래 이런 아이펜슬을 점막 가까운데다가 그리면 약간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내추럴해. 그리고 부드러워가지고 그려질 땐 진짜 잘 그려지는데 픽스가 또 엄청 빨라요. 이렇게 블러셔는 삐빅 바이 어뮤즈 푸딩 치크 피치로 해줍니다. 그냥 광대 부분만 이렇게. 투쿨포스쿨 레이지 레드 매트 립레이호 레드 멘탈. 요거로, 요건 레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아주 연하게 안쪽에만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거 하나로 그냥 입술 전체를 다 메꿔줄게요. 이렇게 생기를 주고 롬앤 주시 래스팅 틴트 주주브 이걸로 전체로 깔아줄게요. 끝! 그러면 이제 영상 딱 만들고 얼른 준비를 할게요. 아빠 어릴 때 진짜 잘생겼지? 젊을 때. 잘생겼다고? 오 잘생겼지 않아? 지금 그게 내 모습이야. 아니야. 이거 뭐 멋있지 여기 않아? 와 아빠 몸 좋았네, 어릴 때. 목시이때잖아 우와, 대박이다. 아니, 몸 진짜 좋았는데? 나도 좋아. 이렇 보여줬나? 어, 헐, 부산이다! <웃음> 오빠 짜증나게 하지 마, 진짜. <웃음> 어 어.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네. 이쁘겠다. 그다잘 잡아. 이쁘다. 오 이쁘다. 내가 아버지 연기해 볼게. 응? 어 뭐야? 어 대박. 어 어떡해? 야, 야. 감동이야. 아, 어떡해.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소인님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인님. 뭐하시는 거죠? 누구세요? 저 편집 편집 매니저요. <웃음> 편집저가왜 편집을 못해요 근데? 편집을 안 배워서요 뭐라고 오라고 할 거야? 그냥 급한 일 있는데 와주면 안 되냐고 아무은 어떻게 근데? 그니까 사고쳤다고 해야 오지 <웃음> 과연 이게 효도인가 불효인가 <웃음> 여보세요? 아 진짜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저 와보면 안 돼요? 판 일이 생겼어. 유리를 깨먹었네 내가. 아니 그판 일이 있어. 마법 마법 안 돼요? 음... 음. 어 예쁘다. 프로포즈 같은데 진짜. 짜장. 일단 카메라를 숨길게요. 마음 봐 어. 오빠 망했어. 중간에 들어오면 망하는데 응개망하는 거지 <목소리> <목소리> 오빠 비켜 오빠 치워 비 <웃음> 알았어 유튜브 각 찍고 있어 유튜브 가아나 이거 저장 안 돼서 뭐라 그래 이것은요 제가 240만원 주고 구입한 맥북이고요 성능은... 어... 이렇게 불안하냐 롤 돌아갑니다 50분에 도착하는 거 아니야? 한참 멀었다니까 한참 진짜? 진짜 안시 성격 없이 아 불안해 안시 개급함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런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응. 어. 아빠 내가 아빠, 아빠한테 아, 눈물 나 갑자기 그래도 자식들이 커가지고 이런 것도 신경 써주고 아빠가 응. 자식 농사 하나는 즐고했는데 뭐래? 그래. 난잘 <웃음> 컸거든? 그난 실패했다고 어쨌든 어쨌든 간에 아빠가 요즘에 무기력하고 오래 해가지고 뭔가 더 신박하게 가하해줄 방법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빠랑 같이 한 2주 전부터, 3주? 2주? 2주, 3주 전부터 같이 준비한 거니까. 이거 보고, 감동 먹지 말고. 음, 올해, 어, 올해 최고로 멋진 어버이날이 되도록 생각한 거니까. 어, 힘들면은, 자식들한테 기대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 사랑해.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웃음> <웃음> <웃음> 울었네. 샘플 <샘폰이> 거짓말냐 <웃음> 어떤 꽃. 편지 뽑아 이거? 어. 뽑아아지 <웃음> <믿는지 웃음> 말랐는데 왜 그래? 아빠는 좋으면서도. 내리지 말라고 했잖아, 쟤는. 이거 어디까지 나왔는데? 계속. 리지 말라고 했잖아, 소인아. 응. 뭐가. 아! 어. <웃음> 어. 그러면서 사진 찍네. <웃음> 응. 그 사진은 그래도 어디서 구했어? 원래 만들었지, 이거? 내가 다 했지. 쟤 앨범 에다 했잖아? 응. 그럼 니 언제부터 온 거야, 그럼 니? 나? 응. 나 아까 한두 시에 출발했어. 아빠랑 통화할 때 출발했어. 작짝 짭짝 모이 하고 있었지한 명씩 앉자 오빠 먼저 안 할래? 뭐? 왜 이렇게 안 뭐? 이짜놈들지 가짜 놈지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마예예예예예예 그거 미세먼지. 맞아. 맞아. 미세먼지. 어. 그다 다들아 요즘은 뭐 어. 항상 엄청나. 어. 부산에 항상 없지. 예쁘지 이거. 그래. 응. 오빠가 자기 달래. 어, 아, 이거 초커였지. 내가 못 달래. 잠깐만 나 동영상 찍을래 휴대폰으 준비 많이 했네. 완전 많이 했지. 응? 이거 다 이거 주문도 다. 다. 끈다. 잠깐만요. 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소원 빌어 소원 우리 가족 잘되게도 아빠 또말못 뭐 쓰면 안되지 속으로 빌어야지 속으로는 다른거 다 빌는거 있어 소감을 말해주세요 음 아무튼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돈은 내가 준비하고 아이디어는 오빠랑 같이 했어 성빈이 돈 준비한거 없더라 응 <놀람> 오빠가 원래 케이크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한대 저녁에 을 배운 거 아빠 그리고 범이가 전복 보내줬어. 어, 네, 가, 이거 이나하셔가고 저거 가져가. 어. 아빠가 만들어준 떡볶이. 야. 내가 만들었다 해. 만두었다보여 그래, 됐다. 그래? 국물이 원래 맛있다. 아니, 맛있는데 엄청? 케첩 기반이라서 맛있어. 나도 떡볶이 할때 케첩 넣는데. 아빠 환갑 때금 해줄까? 그때까지 돈 모아, 오빠. 한, 하루에 5만원씩만 모아. 5만원? 하루에... <웃음> 한 달에. 천이천이 <차냐? 웃음> 아빠 인사해. 영월이 될 거야. 하이.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야. 그차 라이닝은 냅둬, 뭐냐? 지금 연화마을에 오리백수 먹으러 왔는데. 엘카이, <웃음> 어, 날씨 너무 좋은데? 응? <웃음> 어? <웃음> 아빠 쬐끔해보여. 아빠 하이 에이이한 번만 해봐. 하 i HI. 이렇게 해봐. 말해봐. Hi, HI. i HI. Hi, h 이 Hi, HI. Hi, HI. Hi, HI. Hi, 이번 Hi, HI. Hi, HI. 이 i 떡갈비 같은데? 떡갈비. 이게 h 해물이 HI. What's up? You're a boy. You're a boy. You're 되 boy. y o 밥도 이래 음, 맛있다. 음, 음, 밥도 있네. 응, 엽밥도 있네. 똑이 맛있어. 음. 오빠 초딩 입맛이야. 아니, 어디 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니게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만. 맛있어. 어. 난 전이 진짜 맛있는데? 고다드시면 연밥 옆밥 나와서 연밥으로 드시거나 여기 넣어서 죽을 끓여 드시는 거니까 다들 피요시게 말씀하세요. 한방, 네. 한방 향 나지? 네. 좋다. 좋아? 응. 음. 잘 왔어? 잘 찾았어? 아주 건강해서 음. 비스끄러나 근데 좀 맛집 잘 찾는 거 같지? 어나잘 찾는다고 대답하네? 어잘 찾자 아 기특하다 나는 그러면 부드러운 걸로 줘 부드러운 거? 응나껍질도 어, 뺏고 나 껍질 좋아해 어 그래? 근데 나 그냥 아니, 부드러운 거줘 닭다리 줄게 응 좋아 잘 먹겠습니다 음 많이 먹어 아빠가 사는 거야? 어 <웃음> 거짓말 <웃음> 하지마 난 조용히 있어야지 뭐. 오빠가 사 그러면 새우도 터지면 이거 닭다리 아닌데, 오빠 가슴살인데, 응? 이게 닭다리야 아닌데 똑같아둘다그 먹자. 음식 먹어? 괜찮아, 치킨만 아니면 음... 음... 너 맛있다. 그냥 니디스가 하더라도 음식은 하지 말고, 내 입에 맛있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거든. 나 음식 추천 많이 했는데 하지만 아체한번 <웃음> 근데 아빠 내가 추천한 도다 맛있다. 아니 먹는게 먹어 잘는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 아니 내가 부산에서 요즘 그 내가 말한 거지 김치 삼겹살 그 소뚜껑 알지? 거기가 원래 부산에서 약간 그냥 그냥 이 음식점이었는데 부산 그 필수코스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부산 여행 오 먹어야 되는 데가 들어가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엄청 올려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맛있다. 거기 가가지고 소중이라고 하면은 서비스 준다니까? <웃음>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많하는데 오빠 <웃음> 찍어줘 아니 얼굴만 말고 야 <웃음> 이혼사 이거 이렇게 풀에다가? 거기다어 일부러 아빠가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맞어 <웃음> 아잘맞잖 아빠가 찍어준다 <웃음> hi, hi. 가자, 가자. 이제 어디 가시는 거죠? 산책하러 가요 어디로 산책하러 가는 건가요? 여기요 와우 wow. wow. <웃음> 인간극장 모먼트인데? 유뱅이요? <유병이야>? 냥 <웃음> 이을 일을 밤은 쇼은하투시 기더상 이상했었던 거 이거 뭐야 동물 아왜 <목소리> 어, 이래 소닉 어 그럼 대박이야